you yeah me what is your profession my profession i'm an english teacher and youtube creator 100 200 300 yeah woohoo super dup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 가슨쌤 영화학당의 구독자가 300만 명, 이 300만 명 같은 느낌의 30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300명을 훌쩍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계속해서 한분두분 분 늘어나서 지금 350명 정도 되었습니다. 보통 유튜버들이 첫 0명에서 100명까지 구독자 수를 늘리는데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100명까지는 그나마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명에서 300명까지 도달하는데 거의 7개월가량 걸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단 6개월 만에 몇만 명씩 늘어나기도 하시는데요. 뭐 전혀 부럽지 않은 건 아닌데, 예, 저의 한계를 제가 잘 알거든요. 예, 제가 뭐 아주 이제 젊은 나이의 청년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이제 꽃미남도 아니고 뭐 편집 기술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라서 많이 불리하죠. 게다가 뭐 피부도 좋지 않은 코가 금직한 중년 아저씨가 예, 이제 머리통이 맞지도 않는 미니 갓 하나 쓰고 나와서 이제 거기다 영어를 가르치다고 하니까 아예 이제 썸네일만 딱 보고 이제 바로 패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300명이 넘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저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루어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이 간대요? 단 1분의 시간이라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 경청해 주시는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이제 미천한 채널이긴 하지만 짧은 영상, shorts를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이제 100개에 가까운 영상의 개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 도움되는 쓴소리와 응원의 메시지를 포함하여 그리고 어린아이, 청소년들의 영어교육, 입시영어, 그리고 이제 만학도로서 어, 영어공부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제 새롭게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영어를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꼼꼼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북미권 유학 관련 어, 질문이 있니다 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완벽한 전문가는 못될지라도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나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큰 성원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망극하여이다.